안녕하세요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리코드에서 사용되는 리디안 플랫세븐 스케일을 알아보겠는데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스케일 중에 하나입니다 리디안 플랫세븐 스케일은 저번 시간에 공부한 얼터드 스케일을 만들었던 재즈 마이너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방법은 그 코드의 오도 재즈 마이너를 하시면 그것이 바로 리디안 플랫 세븐 스케일입니다. 예를 들면 C7이라면 G재즈 마이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C7이라면 G재즈 마이너 G재즈 마이너를 짚고 넘어갈까요? 1 어떠한 메이저에 3음만 플랫시키면 그것이 바로 재즈 마이너였었죠. 자 그러면은 G재즈 마이너를 도부터 가시면 그것이 바로 리디안 플랫세븐 스케일인데요.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? 타임 근음 두 번째 음 또는 나임 3도샤빌1은5도식음 또는 썰키플레스7음 옥타 보음 되겠 습니다. 아주 간 단하 죠. 다시 한번 가 볼까요? 자, A폼의 리디안 플랫 세븐 스케일을 찾아봤으니까 이번에는 B폼 G7 리디안 플랫 세븐 스케일을 찾아볼까요? G도 오동의 재즈 마이너, D의 재즈 마이너 스케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G7이기 때문에 G부터 D 재즈 마이너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One more time. 도 11, 5도, 13, 17, 20, 7 0음타타음입입다 다시 한 한번 볼볼요요 자 이번에는 A 폼을 D, E, F, G까지 한번 찾아보실까요? c 셋 G 제주 마이너 E7, A 재지 마이너, D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. E7, B 재지 마이너, E부터 시작할까요? G7, C 재즈 마이 나겠죠 F부터 갈까요? 한번더 갈까요? G7, G 리디안, 플랫 7 스케일 D 재즈 마이 나겠죠? G부터 가시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B폼 G부터 찾아보시겠습니다. D, G, D, 제즈 마이너 G부터 가시겠습니다. A7 A, 리디안, 플랫세븐 스케일 이제즈마이너겠죠 e A버터 가시겠습니다. B7 F샵제즈마이너 B버터 가시겠습니다. D 제5이너 도부터 가시겠습니다. 한번더 가실까요? D7 리디안 플랫7 스케일. A 제5마이너. D부터 가시겠습니다.